자, 그럼 기능 분석에 기반한 검색식 도출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기능 분석에 기반한 검색식 도출이란 기능 분석에서 도출된 해결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조사하기 위한 검색식을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능을 기반으로 하니까 일반화된 검색식을 도출하는 데 편리하겠네요? 네, 맞아요. 다시 말해 기능 분석에 기능 모델 안에 표현되어 있는 세 가지 유형에 집중하여 검색식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은 어, 저 그거 알아요! 해로운 기능, 이롭지만 부족한 기능, 이롭지만 과도한 기능을 말하는 거죠? 오, 좀 아는데요. 이세 가지 유형은 모두 기능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해결책에 접근하기 위한 기능 검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이건 많이 본것 같은데... 아! 기능 분석 맞죠? 네! 이 그림은 1차시에서 본 치아 미백 트레이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 분석 모델이에요. 아 복잡해 보이는 건 나만의 느낌적인 느낌인가?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잇몸은 치아를 고정하고 치아는 색소 물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소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치아는 트레이를 고정하고 트레이는 미백제를 고정하고 있다가 방출하고 방출된 미백제는 색소 물질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트레이가 잇몸을 눌러서 불편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치아가 트레이를 오랫동안 고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불편함이 될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트레이임을 알수 있고 따라서 트레이를 대신해서 미백질을 고정하고 있다가 방출할 수 있는 요소를 찾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미백질을 치아에 고정하여 방출하는 방법과 같은 검색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인 분석에 기반한 검색식 도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분석에 기반한 검색식 도출이란 근본 원인 분석이나 문제 흐름 분석 등에서 도출된 해결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 해결책을 조사하기 위한 검색식을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본 원인 분석은 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하죠? 네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문제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 현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리적 근거가 바로 근본 원인 분석에서 검색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군요. 네, 그리고 문제 흐름 분석은 기본적으로 근본 원인 분석을 완성한 후 인과관계 사슬을 하나씩 끊어 나가면서 모든 가능한 문제 해결 방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흐름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 해결 방향을 이용해서도 검색식을 작성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처럼 근본 원인 분석이나 문제 흐름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 해결 방향이 곧 검색식이 될수 있습니다. 예컨대, 제퍼슨 기념관 사례의 문제 흐름 분석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검색식은 비둘기를 쫓아내는 방법, 거미를 퇴치하는 방법, 나방을 퇴치하는 방법 등이 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경험 지식에 기반한 검색식 도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험 지식에 기반한 검색식 도출이란 시스템 도식화, 기능 분석 및 원인 분석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직관과 통찰력에 의해 도출된 해결 방향에 부합하는 구체적 해결책을 조사하기 위한 검색식을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의 직관과 통찰력이라. 다시 말해, 기능 분석이나 원인 분석과 같은 의식적인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가의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분석 과정의 결과로 나온 해결책을 적극 활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다만, 경험과 직관에 의해 해결 방향이 보이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되, 체계적인 기능 분석과 원인 분석을 통한 해결 방향 도출도 반드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식을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기술 분야에 제한되지 않도록 일반화, 기능화, 유사 키워드 보강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치아 미백제 사례에서 미백제를 치아에 고정하고 방출하는 방법의 경우 미백제&, and, 치아&, and, 고정& and 방출이 기본 검색식이 되겠지만 유사 키워드를 보강하면 다음과 같은 확장 검색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백제의 일반화 키워드인 약제, 약품, 제제 약물 등을 보강하고 치아의 유사 키워드인 이빨, 그리고 일반화 키워드인 인체, 피부 등을 보강합니다. 또한 고정의 유사 키워드인 보관, 보유, 함유 등을 보강하고 방출의 유사 키워드인 배출, 분비, 도포 등을 보강합니다. 이처럼 기본 검색식을 바탕으로 확장 검색식을 작성함으로써 기술 분야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 건수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기술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검색하기 때문에 대부분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럴 땐대한 시스템을 발굴하여 검색 분야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검색의 효율성이 높아지겠어요.